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이 모양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뭐 눈사람 뭐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바로 움직이는 오뚜기입니다 자이 모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오뚜기를 만들건데 오늘 멤버분들과 건축대회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멋진 오뚜기를 누가 누가 짓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짱구 오뚜기를 한번 지워볼까 해요 자 일단 짱구 오뚜기를 만들기 전에 이 색상 혼합기를 이용해서 꾸며주도록 할게요 페인트 롤러로 일단 이렇게 짱구 티셔츠를 먼저 칠해주자자 일단 열심히 오늘 꾸며서 이쁜 오뚜기 만들어서 한번 오뚜기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오뚜기 움직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열심히 이제 지워볼게 이겹은 네 여러분들 저는 음, 짱구는 못 말려 오뚜기를 만들었습니다. 짱구 오뚜기 아주 귀엽죠? 요르루가 조금 도와줬어요. 음. 조금이요? 아주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자 어쨌든 한번 자 모두들 모이세요. 제 짱구 오뚜기부터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귀여운 짱구 오뚜기고요. 옆에 보면은 손도 있어요. 그리고그 짱구의 그 특유의 그 감자 머리를 네,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그렇 자, 그러면 <웃음> 이 오뚜기 한 번. 진짜 한번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한번 해 볼게요. 일로 오세요. 오! 오뚜기. 너무 고마워요. 짱구 오뚜기였습니다. 1번 후보. 짱구 오뚜기. 짱구 오뚜기. 자, 그럼 2번 후보는 담미연님거 볼게요. 담미님은뭐 무슨 오뚜기를 지었을까? 아니 이거는 오징어 게임 오, 오징어 오뚜기. 게임에 나오는 세모 그리고 뭐 네모도 있고 이게 뭐 동그라미도 있네. 오징어 게임 오뚜기 오겜 오뚜기 한번 오개 오뚜기 볼까요? 네한번 어떻게 옆으로 휘청휘청하는지 보자. 한번 여기다가 설치해봐. 오개 네. 오뚜기 저는 앞뒤로 왔다, 왔다, 오오오오. 오케이, 오 인사하는 오뚜기. 아아 응, 응, 인사 잘하신다. 그래, 그래, 반갑다. 응, 인사 잘하신다. 오뚜기. 오뚜기 귀엽죠? 한번 올라가볼까? 어, 귀여워요. 음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다음 오뚜기. 댕댕이. 댕댕이 오뚜기 한번 보러 갑시다. 댕댕이 오뚜기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구독. 오 <웃음> 어, 귀여운데? 아 진짜 진짜 귀여운데? 자,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건가? 이게 알이잖아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왔다 뭐 그런 작품인 것 같아 그쵸? 땡땡 씨 아니야! 병아리! 알을 타고 있는 병아리라고! 알을 타고 있는 병... 병아리... 볼까 한 번? 오뚜기도? 띵동! 귀여워! 귀엽다 갖고 싶다! 귀엽네 음. 약간 얄밉게 생겼다 <웃음> <웃음> 어, 우리 강아리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인간들 와. 모이 터져라 터져라 인간들 <웃음> 니거 그러니까 앞으로 쪼면 그거네 그 구구구구구 밥먹자 이거네 음 <웃음> 밥먹자 한번이다 앞으로 해봐야겠다 자그 다음 오뚜기 또 뭐가 있을까 누구 누가 쪘지 요르르 꺼 보자 요루루 오뚜기 만나보겠습니다. 요루루 오뚜기 굉장히 귀엽게 지었다고 하는데 기대가 돼요. 좋아요. 우와! 뭐야 이거? 나라 롤라 롤라 대박인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헬로 키티. 키티다 키티. 완전 귀여워. 귀엽죠. 한 번. 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봐야겠지? 자 이거 다 설치하겠습니다. 음, 한번 보자. 야, 와. 이... 오뚜기는 힘이 좀 없네? 아 제가 일부러 좀 줄여놨어요 아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좀힘좀 넣어드릴게 이렇게? 이 정도? 우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거꾸로! 거꾸로는 오뚜기! 야! 안 돼! 그랜절 오뚜기 그랜절? <웃음> 그랜절 <웃음> <웃음> <오뛨젤> 오뚜기 <웃음> 와 귀엽다 그래도 아주 귀여운 오뚜기였습니다 헬로 키티 오뚜기 헬로키티 오뚜기. 오뚜기. 그다음에 음. 대망의 마지막 리아거 리아 오뚜기 TV. 만나러 보겠습니다. 이곳은 아이언맨. 따밤따밤. <웃음> <아이언맨. 아이언맨. 웃음> 어, 대존인데. 아이언맨 오뚜기.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그 슈트를 굉장히 오뚜기에다 잘 입혔어요. 아이 아이언맨. 백좀 저... 만져보니다. 이거 이 오뚜기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오뚜기 한번 왔다갔다 해볼까? 와 뭔가 장전했다가 딱 박치기 하는 것 같아 야 오뚜기 야오 와우 얘도 그랜드라네? 유행인가? 야 오뚜기 자 이거 오뚜뚜뚜, 오뚜기 왔다갔다 하는 모습 귀, 정말 귀엽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각자 오뚜기 갖고 오세요 각자 오뚜기 갖고 오셔가지고 이게 구독자분들이 투표해줄 거란 말이죠 누가 더잘 지었는지 네.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자 모두 세워봅시다 이거 이가 이렇게 자 이렇게 모두 오뚜기 보자 한번자그 아이언맨 오뚜기 자 여러분들 아이언맨 오뚜기가 마음에 들으면 투표해주세요 뭐야 얘는? 와 움직여 <웃음> 이 오뚜기는 이제 가보시기 때문에 전투용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 일단 하늘도 납니다 하늘도 놀랍게도 <웃음> 이야, 대단한데? 자, 그리고 내가 만든 짱구 오뚜기! 음, 짱구 오뚜기 이게 인기 캐릭터죠? 아, 근데 또! 잠깐만! 김니아께 좀 대박인 게 지금 다시 보니까 밤 되면 우와, 빛나! 이거 봐봐! 저도예요, 저도! 오, 멋있는데? 오, 멋있는 부분! 자, 그리고 어? 이번에 오겜 오뚜, 오뚜기가 빛이 나? 저녁에 또? 이쁜데? 자, 그리고 음, 달걀을 어, 사고 무겁다. 있는. 병아리꼬고꼬고병아리 음, 꼬꼬. 꼬꼬. 병아리. 어? 이어쩌기를사시면 요루루도 같이 드립니다안 네, 사요. 와, 아니, 안 이거 필요 사요? 없어. <웃음> <웃음> <오이. 웃음> <웃음> <웃음> 저어떻저어저어떻게저어저어떻지도저저저 <웃음> <웃음> 하지만 저저 저 아이언맨 오뚜기도 이 명령어 키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 <웃음> <웃음> 자 어쨌든 다섯 가지의 저희가 만든 오뚜기를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뭐가 마음에 드는지 댓글에 투표해 주세요. 자한번더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 이쁘다. 음, 제 <웃음> <쟤> 뭐야? <웃음> 아 얘는 왜 거꾸로 돼 있어? 자 이렇게 어쨌든.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